잉여맨 로블록스! 안녕하세요!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! 오늘은 이방여회에서 저희 멤버들의 진짜 실제 방을 똑같이 각자 만들어 보았는데요. 자, 그러면은 각자 진짜 방을 지었죠, 여러분들? 네! 싱크로율 100% 맞아요? 똑같아요? 네. 들어가셔서 자기 방을 한번 좀 소개해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미오님 방부터 가볼까? 네 맞아요 사실 저희 집이 제일 작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 방이 제일 하... 작아요 아, 뭐야 왜 불쌍한 척해? <웃음> 그러니까 좀표현 오오... 생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미오 오오... 방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얼마나 똑같이 지었는지 한번 좀 이렇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오어 진짜 실제로 있을 것 같네 <웃음> 음. 일단 제 방에는 컴퓨터와 침대밖에 없어요 음어 그러네요 근데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이 실제로 어, 어. 모니터는 세 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. 그리고 마이크도 이렇게 큰걸 쓰고 있네 네 마이크 큰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동안에이 옆에 있는 건 뭐죠? 어, 아 요거 요거 말씀이신가요? 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제 취미활동인 VR을 즐기기 위한 장치를 집에다가 설치한 것입니다 뭔데 그게?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인식 기계. 나? 뭐라고요? 요 VR 인식기계에 아 맞아요 VR 인식기기? 여기서 제가 집에서 평소에 이제 머리 이상한 걸 쓰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여기서 어... 색깔도 똑같이 보라색이고요. 어, 여기 냉가 차는 공간입니다. 평생 이거를. 되게 현실적인 방이네요. 네. 필요한 것만 쏙쏙쏙 있고, 어우, 좋습니다. 잘 봤어요. 아, 네. 뭐 제방. 제방. 어 좋습니다. 해봤어요. 네. 제 방이요. 제 방, 제 방, 제 방, 제 방, 으로 할래요. 제, 제, 제, 제, 제, 제, 제, 제, 제, 제, 제, 오우 약간 들어가자지 약간 원룸인 것 같죠? 원룸인 것 같고 이게 냉장고 네. 네. 그 다음에 싱크대 네 그리고 여기 또테이블 있어요? 정말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겠죠? 아 밥을 여기서 드시는구나 음, 근데 실제로 여기 포스터가 붙여져 있나요? 아니에요 <웃음> 아 <웃음> 아니야, 간지 포대로 붙였구나 아니 너무 허전해서 하나는 붙여야겠더라고요 있는 척이라고 하죠 흔히 있는 척 아, 저거 좀 그리고 또 침대가 있고요. 침대 위에 바로 에어컨 있나 봐요. 아 맞아요, 맞아요. 너무 추워서 있고. 이거를 조금 약하게 틀어야 돼요. 그래서. 야, 그리고 이 앞에는 예, 딱그 분바기장 이런 거 하나 이걸? 예, 옷장입니다. 네, 옷장. 여기에 옷을 멋있는 옷을 좀 넣어놓고요. 눈 아까운 더 공간인데요.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데 이건 뭐죠? 노래방인가요? 노래방 기기가 있나요, 왜? 아, 이거는 제가 네.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곳인데. 여기가 바로 방음부스야 아 방음부스 야 와. 방음부스에서 방송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여기 안에 있으면 굉장히 땀이 난답니다 아, 진짜 더워 리아는 보이네 리아는 프로인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유일하게 방음부스가 있어요 야. 갔다 버리고 싶어요 야왜 <웃음> 너무 더워요? 아 여기 안에 여러분들 이게 좋아 보이시겠지만 여기 안이 온도가 정확히 한 34도쯤 나온거든요. 야 진짜 뜨임함. <웃음> 아. 근데 에어컨이 바깥에 있고 방언부스 안에는 없네요. 에어컨이. 어 불만하네. 짜땀을늘 흘리고 있습니다. 야 이거 그냥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간지용인 거죠. 네. 다음은 저희 집이요 오케이. <웃음> 요르르 집을 한번 볼까 나나. 제 방이에요 자 요루루님 네. 방은 실제 사진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실제 사진이랑 한번 비교하면서 볼까요? 예. 와방 너무 예쁜데 아니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? 아이뭐 제가 만들지 못했는데 이쪽에 음. 에어컨이 있고요 에어컨이 있고 난 침대가 진짜 커요 음. 말도 안되게 오... 크거든요 수납공간이 짱짱한 침대라서 야.. 너잘 너 사는구나 오... 너, 너 금수저네? 이 정도면? <웃음> 아니요 <웃음> 오... 야너 금수저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<웃음> 아니, 밥을 먹나요? 아니 그로님 <웃음> 키가 <웃음> 작은 걸로 아는데 침대는 자기 네배 되는 거 쓰시네요? 아딱이 정도 됩니다 누이을때아 진짜로? 아, 와! 진짜 넓은 거 쓰고 그리고 아. 어 화장대가 있고요 아니에요. 네. 여기 밥 먹는 식탁이에요. 아니에요. 여기 국박이장이 있습니다. 밥 한쪽 면에 가득 채우고 있고요. 아 가득 채우고 있구나. 야 이거. 그리고 이거 듀얼 모니터. 모니터 두 대. 두 개를 아 쓰고 있고요. 여기 아래에 하얀 본체가 있죠. 음아 이게 본체였어요? 본체. 네. 아, 아 똑같네요? 진짜로? 네. 네, 그리고 여기 위에 크로마키까지. 아, 크로마키다. 이거 어? 크로마키, 이거 오오. 쭉 내리면은 이제 크로마키 설치되는 거죠. 맞습니다. 아, 야, 좋은데? 와, 나이집 살래. 아, 살래? 어. 궁수 좋네. 수 좋다. 어, 그리고 야, 이거 아파트, 이거 광경 봐. 육산빌딩 사나봐 얘 한강이 보여. 한강이야. 역시. 넌 어쨌든. 넌워 한다 보뭐야다 보이는데 그래도. 어떻게 그게 가능한? 어 잠깐만 저기 저기 미국도 보이는데? 야야야 야, 요르루 나만 이거 여기 북한 사람인데 요르루? 여러분 베란나 보시면 뭐야? 야 요르루 집에 야 지리대서 살아. 아니 살아! 반가워. 난 지리대라고 해. 여기 <웃음> 아래 몰래 숨어서 살고 있었어. 언지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번씩 꿀인데 올라온다. 어? 아니 요루야 제발! 반죽 아, 좀 그만 만져! 이거 이건 그거 아니고 이거 요루루가 키우는 강아지입니다! 아 순이구나! 아순이 순이야! 순이. <웃음> 순이야! 언니가 왜? 부르지 왜? 말라 했지? 네, 너 요루루는... 계속 그러면 중성화 한번더 비키나? <웃음> 중성화! <왜? 웃음> 요루루가 직접 키우는 여러분들이, 강아지까지! 여러분들 저는 순이라고 하고 요루루의 비밀을 알려줄게요! 요루루는 코를 파고 이 책상 아래 붙여요 자꾸! 털어 <웃음> <서러워> 죽겠어! 아 <웃음> 순이 간식인데? 헐... 자 오케이 잘 봤어요 요르르 집잘 봤고요 음, 자 그러면 은 이제 어 백만 네. 유튜버인 저희 집을 한번 볼까요? 백만 유튜버? 진짜다. 네 아이 이, 이 외관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진짜예요 오해하지, 오해하지 마세요 <웃음> 그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와. 아유 무슨 소리세요 아유, 어떻게 아유, 달아요 유튜버 백만 어 벌써 집부터 달라와 뭐야 왜뿅야집 좋은 것봐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이거는 제제 제 실제 집과 다르고이 방만! 아, 제 집이랑 똑같답니다 우와~~ 이게 뭐야. 어떻게 다? 대단하죠? 아파트 해변 있어 아니 해변은 아닙니다 해변은 사시잖아요 아파트! 아파트 살고요 저! 자, 여기 보시면은, 서울이 네. 맞나요? 서울이 <웃음> 아, 맞습니다. 역시 하와이안 인형입니다. <웃음> 여기 집값이 200억이라는 소문이 <웃음> 정말이었네요. <웃음> 자, 어쨌든, 자, 제가 옆에 실제 사진을 좀 띄워드릴게요. 어떤가요? 좀 비싼가요? 오! 오 똑같죠? 오 여기 오 보시면은, 이렇게 또 이게, 데코를 단 거예요, 여기다. 천장에 도노치가 있는지. 아, 천장은 이거 조명이에요, 조명. 조명이에요, 도노치 <웃음> 이겨미님 저 창문 좀 열어주세요 못들어가요 <웃음> 내가 잘못했으니까 창문 좀 열어주세요 <웃음> 저 뭔가요? 이겨미님? 밖에 바퀴벌레 있는 것같아요 <웃음> 아.. 저.. 저희 집이 키우는 고양이에요 고양이 아 잘해주세요! 문 <웃음> 열어줘! 네, 아잔데 뭐 사진과 비교해보면 똑같죠? 뭐, 뭐 영화 네. 속에 나오는 집 같아요 네, 틀린 게 하나도 없죠? 대단하죠? 네. 근데... 네. 그, 그 풀이 왜 이렇게 커요? 아 이거는 뭐, 여인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풀이 이렇게 슥 크면서 내려오는 거죠. 어, 어,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단미호님이 제 생일 때인가요? 생일 때 선물해준... 아 이사다. 이사 갈 때다. 어, 어. 아 네, 결혼 선물. 선물인가? 결혼 선물? 네 겸사겸사. 아제 겸사, 결혼 선물로 선물해준 가습기가 있고요. 오오 오. 네. 좋죠? 아 집이 진짜 너무 이쁘다 네 진짜 실제로 이렇게 생겼답니다? 한번 아, 놀러오세요 한번 뭐, 나중에 음... 200억이나 할만하네요 혹시 <웃음> 하와이 어.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 네. 이거 북한당이 200여 다... 맨 200여 부... 맨저 북한에 살잖아요 그래서 싸게 <웃음> 샀어요 어. 어. 허 간첩 신고하겠습니다 간첩 신고 하세요 <웃음> 이노문 제가 실제로 음. 강아지도 집에 있거든요 오 제가 침대 아래다가 이거 말고 진짜 이렇게 생긴 걸로 놔요 이렇게 놨어요. 오. 네, 여기 앉아서 <웃음> 제가 잘때강아지랑상 보거든요 침대 아래서. 에아 우리 강아지 잘 자네 면서야피키어내 <웃음> 야, 자리야. 우리 구름이 잘 자네 하고도 보거든요. 멍멍멍. 여기 사진 내 자리 뺏겼어. <웃음>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 실제 집을 직접 입양해서 지어봤는데. 아어 뭔가 진짜 싱크롤 100% 그리고 멤버들 집에 진짜 놀라간 기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!